F 네. G. 네. 네. 이거 make t a b l e 은요 s v o o c가 있잖아요 네, 네. 여기 이쪽 자리에 네. 뭐할수 있냐면요 종사 네. 원형만을 할수 있어요 네 그렇죠 해프는 이 자리에 네. 수부 정사 동사 원형이 올수 있고요. 네. 게시요이 자리에 수부 정사 현재 분사가 올수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지정성 네. 뭐 here, what, this, to. 네. What's it? 있잖아요. 이거는 네. 어 공사 원형이랑, 그러니까 네. 이 자리에 네. 공항이랑 현대공사가 올수 있어요. 네.